터진 기억들이 바람 따라 떠나버리고 사라진 그대 모습 위에 차가운 바람만 불어 소리 없이 울어버리고 음 살며시 다가오는 듯한 사랑했던 그대 그리워 영원히 안녕 하지만 그대여 잊지 마오 그대 잊지 마오